여러분들 안녕하세요 7월 31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상화폐 분석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 언제나 그렇듯 이네가지의 페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건데요 먼저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봉부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저희가 한이 정도였나요? 여기서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가격이 이 저항선을 뚫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 다음에는 추세선과 저항선이 공존하는 이 부분에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올지 아니면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통해 가격이 다음 레벨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가격이 저항선을 뚫었고요.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통해 가격이 그 레벨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후 가격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띄웠으나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저항선과 추세선 위로 올라서서 가격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8500레벨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직 추세선과 저항선을 뚫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격이 아직까지는 어, 한번두 번의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은 현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첫 번째 바텀 두 번째 바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플 바텀을 통해 가격이 상승세를 이런 식으로 상승캔들을 만든다면 가격이 8500을 뚫고 다음 레벨인 9800레벨까지 깔끔하게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 8500레벨을 뚫지 못한다. 그리고 이 7800레벨의 지지선을 뚫고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한번 7285레벨 그후 추세선 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전 저점이었던 5,800레벨을 한번더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 숄더, 헤드, 숄더라는 6,785레벨의 숄더레벨도 어, 주의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를 뚫었고 가격이 첫번째, 두번째 바텀, 세번째 바텀을 만든다면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어, 궁극적인 타겟은 일단 11,700레벨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격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가격이 여기서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이번주 요번 요번 한주간 어떤식으로 움직일지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아주 좋은 거래 진입시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격이 이어 상승 추세와 어 지지선을 뚫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여기서 리테스트 후 다시 423레벨을 찍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이대로 그냥 트리플 바텀을 만들면서 423 레벨을 찍는 것입니다 423 레벨에선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인가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통해 다시 전 저점이었던 400 레벨을 다시 한번 찍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가격이 여기서 아직 캔들이 닫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풀백을 해서 꼬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레벨에서 섣불리 진입하시는 건 어... 강요하지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서 꼬리를 만들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도하는 시점에서 매수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막대한 어 돈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어 1시간이나 15분 차트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 어, 진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캔들 보시는 것과 같이 쭉 내려왔죠. 하락세가 아주 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분 53초 동안 이게 꼬리를 만든다면 그대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가격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아마 브레이킹 리테스트를 통해 423을 가거나 이 하, 강한 하락세를 가지고 423레벨까지 곧장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격이 상승세로 매수 방향으로 올라가려면 가격이 이 캔들을 먹고 올라가서 이역 트라이앵글 패턴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올라가는 것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레벨도 잡으실 수 있겠고요. 요 레벨. 이 레벨이 아마 중간 지점의 저항선이 될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덟, 여러분들 어, 1시간, 4시간 데일리 이세 가지의 차트를 열심히 봐주시고 가격의 움직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또한 가격이 여기서 반등하는 것을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네요. 1시간... 아니 1분 40초 정도 가량 남았는데요 가격이 여기서 꼬리를 만들고 여기서 횡보를 할지 가격이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후 다시 저점인 73레벨까지 73에서 75레벨이겠네요 여기까지 내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듯 싶습니다 자 상승세로 돌아서는 순간은 가격이 여기서 브레이크 하락 추세선 브레이크 이 저항선 브레이크 후 리테스트 후 올라가는 것이 이상적인 상승 패턴입니다 가격이 현재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잡으시면 안됩니다. 밑에서 잡는다고 항상 올라갈 거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이 마켓의 어 아주 어려운 거래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어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리플 또한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다시 저점 전저점 한번 두번 더블 바텀을 만들었던 그 저점까지 내려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여기서 가격이 486레벨을 뚫지 않는 이상 가격의 매도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꼬리를 만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희가 이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가격이 하락, 패, 하락 추세를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트리플 바텀이라는 어, 매도를 막을 수 있는 매도의, 상, 아, 매도의, 매도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486 밑으로 내려가서 캔들이 닫히기 전까지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에도 여기 503레벨에서 어, 정차했을 때, 가격이 에가 여기서 멈췄을 때 거래를 하지 마시고 여기를 아예 뚫고 리테스트 상승캔들이 만들어진다면 거래를 하시는 게 보다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 거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바심을 갖고 거래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어, 차라도 마시면서 느긋하게 거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어, 재미난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아주 큰 움직임이 보인다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테니 한 주간 거래 잘 해주시고요. 조바심 갖지 말고 거래하시는 걸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화요일 오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